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누구나 내가 가진 돈을 잘 지키고 또한 불리기 원합니다. 반대로 누구나 내가 가진 돈을 빼앗기거나 손해 보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기본은 내 돈을 잘 지키는 것이겠죠. 그런데 내 돈을 뺏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내 돈을 뺏어가는 탑 5. 그러니까 그나마 그나마 내 돈을 뺏어갈 가능성이 적은 순서대로 5, 4, 3, 2, 1 그리고 가장 큰 순서 바로 첫 번째 순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너무 일반화시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내 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겠다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또 말하기 힘든 불편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 미리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 돈을 뺏어가는 사람 탑5에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적은 다섯 번째는 누구냐면 친구입니다. 가까운 친구가 특히 노후에 사업 제한, 창업 제한을 할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 친구는 좋은 기회를 내가 사랑하는 친구와 같이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죠? 생각대로 잘안 되는 경우도 많죠. 이 친구가 만약의 경우 잘못되었을 때의 그 위험을 나하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되면 돈도 잃고 오래된 친구도 잃기 때문이죠. 또 어떤 경우는 내 가까운 친구가 아주 달콤한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근데 불법 금융 다단계 같은 거죠. 아주 고수익을 제안합니다. 불법 금융 다단계가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아이 친구가 이미 물려 있구나. 금융 다단계에 물려 있구나 라고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고수익으로 유혹하는 그런 정보가 나한테 왔다 라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노후에는 특히 재정적인 부담이 큰 것을 제한 받는 것 자체를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요즘은 보증 보험이 다 발달되어 있지만 옛날에 보증 보험이 거의 뭐 발달되지 않았던 때는 친구 보증 섰다가 홀딱 망하는 경우. 그 결과 돈도 잃고 친구도 잃고 가정도 잃는 경우가 많았죠.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의 제안이 아무리 그 친구는 나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하겠지만 나는 반대로 아주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내 돈을 뺏어 가는 사람 네 번째. 참 안타까운데요, 이 이야기 드리기가. 부모님입니다. 자 지금 60대, 70대 분들도 지금 노부모를 복량하는 분들 많죠? 지금 시녀분들도 자신의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부모님 세대에서는 더하죠. 전혀 노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에 보면 90세, 100세 많지 않습니까? 준비되지 못한 노후가 결국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재정적으로. 그래서 낀 세대라는 말이 있죠. 낀 세대, 50대, 60대 정도를 우리가 낀 세대라고 하는데 당장에 복양해야될노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계시고 또다큰 자녀들, 다큰 자녀들은 과거에 비하면 아직 독립이 늦습니다 재정적으로 자립이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로는 노부모 복량 아래로는 여전히 캥거루 자녀들 다큰 자녀들을 부양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나 자신의 노후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세대 바로 낀 세대죠 이낀 세대들 입장에서는 다는 아니겠지만 아직도 노부모를 모시는데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내 돈을 뺏어가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드리기가 참제 자신도 불편합니다 이낀 세대는 점점 소득을 얻기도 또 일자리도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죠 따라서 당장의 내 노후 준비도 부족한 행편에 모셔야 될 언제일지 모르는 노부모를 계속 부양해야 된다는 책임은 상당히 본인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것을 반면 교사로 삼이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내 자녀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나의 노후는 내 자녀들에게 혹시 큰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 돈을 뺏어가는 사람, 탑5 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는 남편, 남편에게는 아내입니다. 가능하면 제가 재정 상담을 할때 가능하면 가정에 있는 경우는 부부가 같이 상담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되돌아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나도 모르는 금융 사고가 터졌다라고 할 때는 배우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몰래 나의 배우자가 금전 큰 돈이 필요한 어떤 일을 했고 그것이 잘못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큰 돈이 빵꾸나는 경우, 그것이 바로 배우자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정의 재정 형편은 함께 부부가 함께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부부 가운데 재정 관리는 내가 하겠다, 남편이 하겠다, 아내가 하겠다, 그것을 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재정 관리를 정하는 것하고, 그 내용을 함께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비록 남편 또는 아내가 우리 가정의 재정 관리, 재정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재택을 하고 있고 돈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서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꼭 어떤 나쁜 경우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두분 중에 한 분이 잘못되는 예컨대 사망하는 일이 생길 때 우리 가정의 재정행편을 같이 알고 있어야 특히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왕자왕하지 않고 잘 수습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자녀들 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근데 지금 다큰 자녀들이 아직도 교육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 중고등학생들 요즘 교육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월소득 가운데서 이 교육비 지출이 상당히 큰 부담을 차지한다 할 때는 이것도 반드시 아내와 남편이 함께 협의하고 서로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지출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노후에 창업을 한다든지 또 다단계 이런 등등의 재정적인 리스크가 큰 경우에도 반드시 언론을 하시고 함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내 가정의 재정행편는꼭 부부, 배우자끼리만 아니더라도 천 원짜리, 만 원짜리를 구분할 줄 아는 내 자녀라면 그 자녀의 나이 수준에 맞게, 수준에 맞게 우리 가정의 행편은 다 공유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써도 우리 가정 가족들이 쓰는 거고 돈을 벌어도 우리 가족들이 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재정 상태, 소득 상태, 이런 것들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구성원들까지 다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적어도 내 가족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뒤통수 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이제 내 돈을 뺏어가는 사람 탑5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누구일까요?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자녀입니다 내 돈을 뺏어가는 사람 탑5의 두 번째 영향력 두 번째 자녀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부모들의 안정된 노후, 편안한 노후는요 부모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내 돈을 뺏어가는 사람 네 번째로 부모 리스크를 이야기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나중에 내 자녀들의 부담이 되는 내 자녀들의 돈을 뺏어가는 부모가 되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정된 노후는 내 자녀를 위한 것이다 라고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돈은 정해져 있죠 소득은 정해져 있잖아요 지출하는 것도 정해져 있다면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정해져있는 돈의 지출 우선순위는 나 자신의 노후, 부모의 노후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유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부모의 노후를 잘 충실히 준비하고 그러고도 여유가 있다면 자녀 지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다큰 자녀들을 위한 무리한 대출 예컨대 자녀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무리한 대출을 하는 것은 자녀에게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우리가 모든 사업은 성공하려고 하지만 성공할 확률보다는 사실 실패할 확률이 현실적으로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큰 자녀 입장에서도 은행 대출이 되었든 부모 돈을 빌리든 잘못되면 젊었을 때 잘못되면 정말 평생을 그것 때문에 고생할 수 있거든요 물론. 부모의 노후도 한꺼번에 같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큰 자녀에게 특히 대출, 담보 대출, 부모 집을 담보 대출 이런 등등은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할 만큼 했으면 무조건 손벌리지 않게 분명한 재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범위 설정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되지 않는다라는 범위 설정을 꼭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내 돈을 뺏어가는 사람 탑파이5 가운데 가장 가장 가능성이 큰첫 번째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지금까지 네명즉 친구, 부모, 배우자, 자녀 리스크를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나 자신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특히 가족관계에서 지나친 책임감에서 좀 탈피하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내가 낳은 자녀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이것도 지나친 책임감이죠. 자 지나친 책임감에서 좀 탈피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고 자, 앞으로는 어떻게 살면 좋겠다라고 할때 그것의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나의 노후 리해크입니다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든 배우자든 다큰 자녀든 이 재정적인 관계는 잘 분별하고 판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의 노후 부모가 준비되지 못한 노후 때문에 내가 복량하는 것이 힘들더라도 내가 할수 있는 행편껏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마음의 위로를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또한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결국 나의 노후도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또내 자녀에게 자녀에게 똑같은 피로감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주변을 돌아보면서 너무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을 좀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대략 60을 넘어섰다면 어느 정도 내 삶에 대해서 좀 단단함이 생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다른 가족을 쳐다보면서 다른 가족의 남편 다른 가족의 아내 다른 가족의 부모들은 어떻게 하더라 라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나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불편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지금의 행평껏 오늘을 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언제 그 날이 닥힐지 아무도 모르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오늘을 내 행팽껏 잘 누리는 그 지혜를 찾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답답할수록 달콤한 유혹들이 내 길을 팔랑팔랑하게 만드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누가 한다고요? 앞서 말씀드린 내 돈을 뺏어가는 사람 파이버 즉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를 비롯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유혹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린 대부분의 내용들은 돈 파는 가게를 습관적으로 꾸준히 구독하고 있다면 아마 그런 일에 말려들지는 않을 겁니다 돈 파는 가게를 습관적으로 구독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 자극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저희 돈 파는 가게는 유튜브해서 구독자 많이 늘리고 조회수 많이 늘려서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대신 우리가 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니까 함께 공부하자는 마음에서 금융과 투자는 물론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일상에서 적용 가능한 것들을 맞춤식으로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돈 파는 가게를 습관적으로만 시청하셔도 오늘 말씀드린 내 돈을 뺏어가는 사람 탑이5의 말려들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도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